대기환경 문제가 자, 1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자, 대기오염 가장 초래하기 주요인입니다. 기온역전입니다. 기온역전 기온역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도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 기온역전입니다. 자, 기온역전이 발생되면은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다음 3번 마찬가지 기온역전이 발생하는 대기권과 대기조건으로 맞는 것은 여기에 뭐 성천권 대륙권 뭐 중간권 오종권 뭐 있고 한데 사실은 기온역전은 상부기온과 하부기온이 뭐고 답은 2번,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야 되는데, 높아집니다. 여기는 대륙권 얘기입니다. 그죠? 대륙권, 그러면 성천권, 중간권, 오존권에는뭐 기온 역전이 되든, 뭐, 뭐, 뭐, 역전이 아니고 그대로 정 위치가 되든, 그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 4번이 국 국제적인 대기 오염 사건과 관계가 없는 도시. 자, 여기 보시면 대기 오염 관계가 다 있는데, 어느 도시에 어떤 오염 물질에 의해서 대기 오염 사건이 발생됐는지를 조금 묻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자, 그러니까, 자, 좌측에, 자, 뮤즈 계곡에서 벨기에, 자, 뮤즈 계곡에서 대기오염 사건이 있었고요. 미국 도노라에서, 그다음에 영국 런던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다음 멕시코 포자리카에서, 도쿄 요코하마, 그다음 미국 러브캐네일에서. 폐기물 오염 사건인데, 이게 다이옥신 유출 사건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있었다. 그래서 4번이 관계 없는 도시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게 함부르크가 답인데, 답이, 답이 문제가 아니고, 대기 오염 사건에 대한 자,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 관심을 조금 가지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다음, 5번. 다음 중, 광화학적 반응이 작용 물질에 관여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지금 이 국가고시 문제 아닌 것은 아닌 것은 부정으로도 많이 문제가 보이죠? 그런데 국가고시 문제는 부정으로 묻는 걸 지금 다 없애려고 노력 중입니다. 없애려고. 그러니까, 긍정으로 영양사는 거의 뭐 95% 이상 에, 긍정으로 나옵니다. 단 법규는 부정으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아직까지 부정으로 묻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 출제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감안하시고. 자, 5번 문제가, 광학 반응이 반응에서 작용 물질로 관여한다. 자, 1. 광학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2차 오염, ]입니다. 1차 오염물질에서 광학 반응 일어나서 2차 오염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때 만들어지는 특징이 보면은, 야, 답은 여기에 황산화물은 2차 광학 반응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우측에 설명이 광학적 작용 물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게 질소화물. 그다음 탄화 수소 HCHO 알데 포말알데하이드 그다음 팬 옥시단트 자 이런 것들이 광학 작용 물질로 나옵니다. 근데 황산화물은 관계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좀 하세요. 기억을 좀 하시고 그다음 7번 문제를 볼게요. 7번 광화학적 스모그 현상은 자동차로부터 대기 중에 배출되는 탄화수소와 무엇이 질소산화물이, 답은 1번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의 자외선을 받아 반응한 결과로 생긴다. 자, 이게 광화학 스모그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이 입자상 물질. Particulate matter 해서 P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입자상 물질 크기 사이즈를 가지고 PM 10, 10 마이크로메타, 그 다음 PM 2.5, 2.5 마이크로메타. 자, 이그두 가지를 가지고 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때 입자상 물질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답은 5번입니다 호흡기계하고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놀랍죠 호흡기계는 폐속으로 뭐 입자상물질이 들어갔다 이건 이해가 되겠는데 심혈관계 질환 왜 이게 생긴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혈액 속에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중 입자상 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 유입되며 주로 인체 호흡기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9번은 우리가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하고 런던형 스모그 설명을 했는 질문입니다. 자, 두 가지 분명히 달랐죠. 틀린 것은 캤습니다. 다 맞는데 틀렸는 것이 하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2번이 틀렸어요. LA형 스모그는 석탄계 연료가 아니고, 이게 런던형, 런던형이 석탄계고, LA형은 무슨 석유계, 석유계 계통입니다. 석유계 계통에 의해발생되었 다. 발생되었다. 자, 그 차이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아황산 개스 SO2 개스 연간 대기 환경 기준은 얼마이냐 0.02 ppm 이하입니다 자, 이건 뭐 기억은 좀할수 밖에 뿐입니다 그 다음 11번이 바람성 물질이 아닌 것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람성 물질이 아닌 것은 다 바람성 물질이고, 바람성 물질이 아닌 것이, 뭐, 이산화 질소. 자, 이산화 질소, 바람성 물질. 그 다음, 건너뛰어서 14번 문제를 봅시다. 자, 대기 오염 물질이 식물의 피해, 식물에 피해를 측정해서 그 지표식물이 있습니다. 자, 이 지표식물이 관련성이 잘못된 것은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우리가 자주 어떻게 언급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다번 틀렸는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틀렸는데 나머지는 맞아요. 자, 불소, 불라수소 메밀이 지표식물입니다. 오존, 담배 지표식물 맞습니다. SO2, 게스 참깨, 알팔파 그 다음 펜, 강남, 콩. 그러면은, 장미, 보리수, 침엽수는 뭐의 지표식물이 되냐 하면은, 염소, 게스입니다. 염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식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게스가, 큰, 그러니까, 피해, 피해를 많이 줄수 있는 순서로, 그래, 유해 게스 순서별로 나타낸다면은, HF, 불산입니다. 그 다음에 CL2 염소 가스 그 다음에 SO2 황산화물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뭐 식물이 광합성을 위해서 필요한 어, 가스니까 일산화탄소 인체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식물에는 그렇게 뭐치명적이 않습니다 자이 순서 하고 지표식물은 여러분들이 꼭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설명이다. 공회전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회전시 일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자 그러면 은밑 우측에 자, 가솔린, 휘발유나 디젤 마찬가지 공회전시에는 일산화탄소 CO2가 많이 발생되고요. 휘발유에 같으면은 가속 시킬 때 속도를 빠르게 낼때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감속 시킬 때는 탄화수소, 그러니까 금댕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 가속 감속은 가능하면은 피하세요 그러는 요인입니다. 그다음 디젤 경우에 가속 시킬 때 똑같아요 질소 산화물입니다. 근데 감속 시킬 때는 탄화수소 검댕이도 나오지만은 벤조피렌 물질도 디젤 엔진에서는 만들어져 나옵니다. 발암 물질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이 자동차 연료 이런 것들. 조금 안쓰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대중교통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17번이요 자 스마일 게스라고 일명 스마일 게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스가 있습니다 이게 마취제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실 오존층 파괴물질로도 작동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N2O라고 그러는 아산화질소입니다 N2O 그러니까 마취제로 사용한대라 적당히 마취되면은 사람이 그냥 웃을 일이 아닌데도 계속 웃어요. 여러분들 이깼스 가지고 그 저번에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응뭐뭐 뭐 이거 들이 들이 마시고 응? 목소리 뭐 이상하게 뭐 바뀌게 내고 뭐 이런 거뭐 했는 적이 있죠. 아 없었어요 자 스마일 깼어 음? 이거 지금 아마 그냥 맡고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 다음 18번이 대기오염 2차 오염 물질로 구성된 것은 대기오염 2차 오염 물질로 구성된 것은 자, 2차 오염물질 오존 그죠그 다음 옥시단트 그 다음 알데하이드 HCHO 이게 2차 오염물질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내려가서 21번에 자, 국제 협약 내용을 가끔 묻는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국제 협약에 틀린 것은 에 어,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람사 협약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습지 보호에 관한 자, 5측에 봅시다. 람사 협약은 국제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입니다. 람사 협약. 그다음 나머지는 다 맞는데 자,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 방지 조약입니다. 해양의 뭐 분뇨를 포함해서 뭐 유동물질을 포함한 어떤 쓰러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양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다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지 말자. 그러면 이제 바다에 버려, 버렸던 걸 바다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육지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옛날에 같으면 분녀도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어디에 서해는 바다가 깊지 않으니까 갖다 버리, 버리면 문제가 발생되겠지 그죠? 그리고 주로 동해 깊은 바다에 갖다 버렸습니다 지금 못합니다 그러면 이 육지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입니다. 오존층. 몬토리얼 의정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오존층 보호를, 보호를 위한 의정서고, 비엔나는 협약이고, 그 다음, 바젤 협약이 유해 폐기물을 날아간 이동 및 처분을 규제하자는 협약입니다. 과젤 협약. 그 다음에 도쿄 의정서가 나옵니다.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의정서에서 기후 협약, 기후변화 협약이다. 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 국제 협약을 묻는 질문들이 가끔 나옵니다. 나올 때, 아, 이건 뭐 방법이 없다. 조금 기억을 하는 수밖에 뿐이다. 그 다음 24번이 대기 오염이 심한, 가장 심한 기압 형태는 어떨 때 가장 심할까? 자, 정체성, 이동이 아니고 정체되어야 되는데, 정체성 고기압일 때 가장 심해, 심해진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25번 문제를 봅시다. 자, 25번 문제가 이 관로 속에 앞쪽에서 문제 풀었는 문제입니다. 자동차 감속시와 엔진의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 연소되면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었다면은 당연히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CO가 발생되겠지, 그죠? 자, 어, CO가 아니고 불완전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은 감속시에 주로 뭐가? 산화수소가 많이 발생되고 검댕이가 많이 발생되겠고 그 다음 나번 자동차 연료 고온연소 시에 발생되는 것은 무엇일까? 고온연소 시에 일산화 질소 NO 자, 그 다음 3번 연료 불완전 연소에서 생성되는 무엇은 인체의 해모그로빈과 결합력이 크다 C가 일산화탄소 되겠네, 그죠? CO. 그다음 라번 자동차 공회전 시 주로 발생하는 것은 CO 역시 일산화탄소다. 답은 2번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점프해서 29번을 넘어갑시다. 29번 오존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시기로 맞는 것은 오존이 생성되려면은 아주 빛이 강해야 됩니다. 낮 정, 정오보다는 되게 최고 기온 빛이 강할 때한 오후 2시 정도 되겠죠. 자, 이때 오존이 가장 많이 생성되어 농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 문제예요.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31번 문제가 앞쪽에서 우리가 본 문제입니다. 자, 대기 오염 식물의 독성이 강한 순서로 나열한 것은 앞쪽에서 봤습니다 자, 답은 찾으시면 1번이 됩니다 1번 그 다음 자 33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폐포까지 흡수되어 건강상 유형과 다양한 연소과정과 공기중가스의 화학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은 폐포까지 흡수되어 나와있습니다. 폐포까지 그러면은 답은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초미세먼지 PM2.5, 2.5마이크로메타보다 더 작은 입자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 문지 다음 35번 또 마찬가지 대기오역 피해 사건들입니다 문제가 자주 보이죠 여기서 자주 보인다는 얘기는 출제되었는 확률이 높은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나옵니다 왜냐 시험 이렇게 저저 책자로 벌써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 문제를 그대로 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무엇을 바꾸어도 바꿨습니다. 그럼 문제는 바꿨대. 이와 같이 대기오염 사건에 대한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더라도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36번을 봅시다. 자, 산성 강우에 대한 설명이다. 관로에 적당한 것은, 산성 강우는 pH 얼마? 자, 5.6 이하 강우를 말하며, 말하며, 자, pH 5.6이 어떻게 5.6이 나오냐 하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강우에 포화되어 위에 산도를, pH를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서, 답은, 한번인데 pH 5.6까지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들면은 pH가 탄산이 되어가지고 pH 5.6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5.6 이하로 갈 pH는 이산화탄소가 녹아가지고는 pH 값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은 산성비를 만드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성강우가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37번 문제 대기오염방지대책으로 맞는 것이 무엇이냐 방지대책으로 자, 답은요. 공장 집진 장치 설치해라. 당연히 맞겠고,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배출 규제도 필요하고, 석탄, 석유, 타랑 처리해서 쓰는 거 바, 가장 바람직하겠고, 쓰레기의 소각 처리. 이건 대기 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있,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 답은 가나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문제는, 쓰레기를 소각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땅에 묻어서 분해를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매립할 땅이 있습니까? 땅, 대구시에서도 거의 대부분 여기에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 해양 투기도 안 됩니다. 밑에 땅에도 안 돼요 뭐 물이고 뭐고 토양이고 다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다도 안 돼요 그러면 은 우주선 띄워가지고 공중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우리 땅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쓰레기 소각 처리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소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더미에 살아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좀 줄이자 그 방법이 뭘까 그렇죠 참 노력 많이 하고 있죠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까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40번 문제 자, 미세먼지 경보 단계, 그 다음 경보 단계인 주의보하고 경보 단계 기준으로 만든 것은 자, 미세먼지 PM10입니다. 자, PM10 주의보 경보. 자, 1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메타. 경보 단계 300 마이크로그램 터 큐빅 메타. 4번. 2번.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 주의보. 경보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주의보. 아니, 경보. 주의보 다음에 경보가 나옵니다. 주의보 다음에 경보가. 자, 그 다음. 실내 공기 위생. 자, 여기에서.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군집독 얘기입니다. 군집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조합된 것은 답은, 자, 갑번 실내 공기 이화학적 조성 변화 맞습니다. 고온, 고소, CO, CO2 악취 증가도 맞고 환기로 예방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기후상태에 따라 악화된다 이건 뭐 군집도 하고는 무슨 상관이 큰 상관이 없죠 그럼 가나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5번 일산화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각각 몇 퍼센트 이하이면 질식사 요인이 되느냐 제가 7, 10% 두개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 자, 질식사입니다. CO2, 답은 CO2 10% 이상, 그 다음 산소 7% 이하, 질식사 요건입니다. 자, 질식사 요건. 6번은 군집독 얘기고, 분집독 원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표현된 것은 몇 번이냐? 답은 4번입니다. 공기의 물리화학적 조성의 변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가 일산화탄소가 해모그로빈과 아주 결합력이 강합니다. 탄소보다는 약한 200에서 300배 정도 이 300배 정도 훨씬 결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혈중해모그로빈의 양이 일산화탄소와 결합되어 버린 그 해모그로빈 양이 약한 10% 이하일 때는 정상이 크게 안 보여요 근데 20% 정도 되면은, 이제, 아, 내가, 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중독 정상이, 임상 정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4, 50%가 만약에 결합되어 버렸다면 두통, 허탈, 구토가 나와요. 50에서 한 70% 혼수 상태로 들어갑니다. 70% 이상이면은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임상, 정상, 출연이 나타난 시기는 20% 이상. 7번에 답은 4번, 4번이다. 이 얘기입니다. 8번 또 마찬가지. 일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11번. 잠 한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 한병 주로 어디에 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맞는 것은, 자, 11번이, 가번 급격한 기압 강화, 예, 압력 변화에 따라 맞습니다. 체액 지방 조직의 질소 기포가 많이 녹아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자, 중추신경계 마취작용을 띄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라번 고공 작업자 비행 조종사 다발이 아니고 이거는 해수 뭐 잠수부 해녀 그다음에 뭐 지하철 공사하는데 뭐 이렇게 작업 인구 어? 이런 쪽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가나다가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함병 잠함병. 자, 잠한병 원인에 대한 설명 12번 또 물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좌측에 있는 잠한병 발생 원인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합시다. 자, 급격한 기압 강화 및 잠수병의 발생 기전인데, 자, 이거는 체내의 질소 가스가 녹아 들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어떤 모세 혈관이나 주로 뭐 질소 가스가 쉽게 녹아드는 부분은 어뭐 지방 조직에도 녹고요. 일단 뭐 혈액 속에도 녹아 들어갈 수가 있겠고 뭐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압력이 갑자기 낮아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세관에서 혈전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액 및 지방조직의 질소기포가 증가되고 이 원인으로 인해서 반신불구나 뭐 피부소양감, 관절통, 뭐 마비정상을 일으키는 발생원인이 됩니다. 주원인 물질은 우리가 호흡에서 실제로 질소게스를 뿜어내지 못하고 세뇌에 녹아든 상태에서 나타나는 압력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건너뛰어서 15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감각온도 자, 사람이 느끼는 온도입니다 감각 온도의 인자 중에서 조립에 맞는 것은 뭐 감각 온도 인자 그러니까 요인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기온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습도 영향을 줍니다 기류 바람 영향을 줍니다 이세 가지가 주요인이 될 수밖에 뿐입니다 자, 감각 온도 여러분 생각할 때 같은 기온이지만은 습도에 따라서 그다음 이 바람에 바람이 부느냐 부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온도, 감각 감각 온도, 등감 온도 혹은 뭐 시려 온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감각 온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 측정 조건도 보시면, 자, 무풍 100% 습도 하에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를 감각 온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도 16도씨 습도 100% 무풍상태이다 이때 감각온도는 다시 말해서 16도씨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최적 감각온도는 겨울철에는 대개 한, 한 19도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름철에는 21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섭시로. 19도, 21도. 자. 그다음 17번 문제를 넘겨서 봅시다. 자, 공기 속에서도 오염 물질이 있더라도 자정 작용이 있습니다. 자정 자 자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카니즘이 있느냐? 자, 답은 1 7번의 답은요, 자, 이, 과산화수소 산화제입니다. 산화제, H2O2. 근데 이 여과작용과는 상관이 없죠? 답은 이거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강우, 강설에 의해서 세정작용을 씻어내렸습니다. 오염물질을 씻어서 내릴 수 있습니다. 바람, 기류에 의해서 희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을 희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소, 오존의 산화작용으로 산화분해 시켜버린다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광합성으로 c o 2스 농도 식물이 광합성으로 소비를 한다면 소비를 하고 사람에 필요한 뭐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이걸 교환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좌측에 설명을 잘 해뒀습니다 자, 자정작용이 어떤 자, 자정작용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십시오 다음. 18번이, 자, 실내 기류의 냉각력 측정 시 사용되는 측정 기구는 무엇입니까? 답은 카타 온도계입니다. 카타 온도계. 그 다음 19번, 불쾌지수를 구하는 식으로 만든 것은 어제 우리가 구해봤죠? 자, 몇번 식으로 구했습니까? 섭씨 온도일 때. 근구섭구온도 더해서 0.7이 곱하고 40.6을 더해서 불쾌지수 구했을 겁니다 어제 부, 불쾌지수 굉장히 높았죠 거의 뭐 대부분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죠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어때요? 어제만큼은 아니죠? 어제만큼은 아닙니다 다음 21번 기류의 무풍, 불감기류, 실내 최적기류, 실외 최적기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21번 답은 자, 무풍,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느끼질 못합니다. 초당 0.1m, 불감기류 0.5mps 실내 최적기류 0.2에서 0.3mps 실외 1mps 답은 3번입니다. 자, 조금 외우십시오. 그 다음 이 문제와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밑에 부분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번 공기 측정 인자 관계니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자기 것으로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쭉 건너뛰어서 자, 26번 체열을 가장 많이 방출하는 기관은 어디냐 피부입니다. 자, 피부가 가장 자 좌측에 체열 방산 그러니까 열을 바깥으로 발산시키는 체열 방산의 피부가 약 87.5%입니다. 그열 많이 나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다 벗어 가지고 피부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리고 나서 또 열을 내리려면은 물을 갖다가 적셔 가지고 해 준다면은 물이 증발되면서 500g당 540 칼로리를 뺏어가지고 증발열을 뺏어서 내보내잖아. 그렇죠? 그걸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호흡으로서 약 10.7%, 대소변으로 1.8%, 그 다음, 체내에서 열을 만드는 거는 어디에서 만들까? 골격근에서 59.5% 열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간장에서 21.9% 신장에서 4.49% 호흡기관에 2.8% 기타 7.8% 열을 어디에서 만드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열을 방출시켜야 을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예요 그 다음 29번 문제는 일광, 빛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빛에 대한 설명에, 여기에 보면, 뭐, 이 옹스트롱, 옹, 옹스트롱 나오는데, 자, 10옹스트롱이 1나노메타입니다. 자, 가시광선 파장은 390, 3 9 0옹스트롱 캐스팅은 390나노메타. 이렇게, 옹스트롱 단위는 이 국제 단위도 아니고 아무 단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옹스트롱 단위는 가능하면 은쓰지 마세요 자 390나노메타 뭐 여긴 770나노메타 가시, 가시광선이 약 400에서 8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자외선 파장은 0.1에서 400나노메타이다 자, 29번이 틀린 것은 겠습니다. 틀린 것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답은 틀린 것은 자외선 중 인체에 해로운 도노선 파장은 250에서 280이다. 이게 틀렸어요. 틀렸어. 자, 도노선이 얼마냐 하면은 280에서 약한320 나노메타. 280에서 315나노미터 바이타민 d 를 형성하는 자외선 영역의 빛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맞다는 얘기고 그 다음 건너뛰고 31번 문제를 봅시다 자 31번 문제 인체에 대한 자외선 작용으로 연결된 것은 자. 살균작용, 가, 맞습니다. 나, 피부암 유발, 맞습니다. 다, 바이타민 D 형성, 맞아요. 라, 일사병 유발은 자외선이 아니고 적외선입니다. 가나다가 맞아요. 자, 적외선. 그 다음, 자외선, 적외선. 33번 문제가 도노선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외선 중에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명선 이라고도 하는 도노레이의 도노선의 파장은 얼마이냐 에, 280에서 320나노메터이다 이렇게 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 35번 6, 6번 문제를 봅시다 불쾌 지수와 불쾌감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50% 이상 불쾌감을 느끼는 불쾌 지수는 얼마이냐? 자, 75입니다. 자, 75. 그 다음, 37번 문제, 나중에 실습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온열 지수를 측정하는 기구와 측정 요소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틀린 것은 일단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실내 기류를 측정하때서 흑구 온도계를 쓰는 게 아니고, 흑구 온도계는 뭐, 어디에 썼습니까? 복사열 측정할 때 흑구 온도계를 씁니다. 복사열 측정.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럼 실내 기류를 측정할 때는 카타 온도계를 사용하면 을 됩니다 카타 온도계 그 다음 4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41번 다음 중, 기후 요소와 기후 인자로 맞는 것은, 기후 요소와 기후 인자로 맞는 것은, 기후 요소라고 그러는 것은, 기온, 기습, 기류. 자, 기후 요소고요. 인자로서는, 뭐, 위도, 고도, 지형. 자, 이게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 44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습도가 낮으면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은 무엇이냐? 습도가 낮습니다.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은 답어 호흡기계 질병입니다. 호흡기계 다음 46번 문제를 봅시다. 감각 온도인데, 다음 중 무풍 포화 습도 상태에서 근구 온도계가 20도입니다. 감각 온도는 몇 도입니까? 감각 온도가 무풍 습도 100% S의 온도가 감각 온도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2 0도 49번 문제가 1교차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교차 답은 최저 최고 기온 얘기입니다. 최저 기온은 일반적으로 햇득이 한 30분 전 온도가 최저 기온의 답이 납니다. 그다음 오후 2시경 온도가 최고 기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교차 설명은 답이 1번입니다. 1번. 그다음 50번을 봅시다. 자, 일교차가 큰 순서로 일교차가 어디에서 가장 클까? 자, 내륙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 해안입니다 그 다음 산림지역은 가장 낮아요 내륙, 해안, 산림지역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십시오 그 다음 56번 정도 문제를 하나 볼까요 다음 중 기온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한 것은 자,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정확한 기온 측정을 위해서 백엽상을 이용한 수원 온도계를 사용한다. 맞고요. 자수원 온도계는 한 2분, 알코올 온도계는 한 3분 정도 둬야만 정확한 값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수원 온도계가 알코올 온도계보다는 상당히 빨리 감응을 반응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온도를 그러니까. 워밍업 시간이 짧은 시간 내 측정 가능하다. 자, 수원이, 왜 수원 그 위험한 수원을 가지고 온도계를 씁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하루 기온 측정은 6회 또는 3회 측정할 평균을 냅니다. 자, 이것도 맞고요. 4번이 근구온도는 쾌적상태에서 습구온도보다 3도정도 낮다 어디가 온도가 낮아요? 습구온도하고 근구온도하고 습구온도계가 온도가 낮지 어떻게 근구온도계가 낮아요? 습구온도계는 거기에 거저로 물이 물이 물 속에 담겨져 있잖아 그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로 나갈 때그 증발 열을 뺏어가 나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온도가 더 낮아요 4번이 엉터리 답입니다 5번 복사열은 흙구 온도를 측정한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은이 놓친다면 은참 아깝죠 그냥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주는 문제 아닐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풀어보시고, 61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냉난방 없이 수능할 수 있는 온도 범위로 맞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냉난방 시설 없이, 없이 견딜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수능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얼마이냐? 답은요, 4번, 10도, 40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온도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분명히 온도를, 이 온도 벗어났을 때는, 추우면 난방해야 돼. 더울때는 뭐 에어컨시설 가동해 줘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한 40, 40도 이상 되어야 에어컨 가동한다 이러면 은 난리 나겠지 그죠 아직까지 우리 40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그 다음 63번 문제를 봅시다 63번. 다음 중, 이산화탄소 설명으로 조합된 것은, 이산화탄소 설명으로. 자, 무색, 무취 무독. 맞습니다. 한계, 서한량 0.1%, 1000ppm. 그 다음, 공기, 실내 공기 판정 기준 물질이다. 맞습니다. 높은 해모글로빈과 친화력 이거는 일산화탄소 얘기지, 그죠? CO 얘기입니다. 그 답은 가나다입니다. 가나다. 그다음 67번 잠한병 원인 앞쪽에서 우리가 본 문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공중이용시설 위생에 대해서 보자. 자, 1번. 공중이용시설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앞쪽에 보면은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건 전부 불특정 다수, 다수 이렇게 나갑니다. 뭐, 여기 4번에 보이니까 특정 다수 이렇게 나가네? 이게 답이 엉터리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단 얘기입니다. 당연히, 공중이용시설은, 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예로서, 자, 좌측에 봅시다.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뭐, 대합실, 뭐, 철도, 여객 자동차, 터미널, 항만, 공항이용시설, 마찬가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그 다음,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실내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업무시설, 둘이상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영업시설. 이것이 공중이용시설이고, 자, 공중이용시설의 위생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를 봅시다. 신축 공동주택입니다. 자, 신축 공동주택에, 이제, 실내 공기 질이 어떤지를 입주하기 전에, 자, 이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공기질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은 했는데, 측정 항목이, 자, 이와 같이, 여섯, 자, 하나, 자, 포말데하이드 벤젠, 토로엔, 에칠벤젠, 자이렌 스틸렌, 자, 여섯 품목이 신축 실내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로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휘발성 유기화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또 마찬가지 자, 이거는 신축공동주택이고요 이제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유지관리 항목은 자, 여기에 좌측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PM10, 그 다음 초미세먼지 PM2.5, 그 다음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포알대하이더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PM10, 2.5, CO2, CO, 포알대하이더 총부유세균. 자, 이렇게 였었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 자, 이걸, 역시 여기도 휘발성 유기화물, VOC,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까지, 4번까지, 자,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저 문제는 다이 문제이고요. 자, 11번 문제를 한번 보고 자, 11번 문제 건축 자재 오염 물질 방출 기준 항목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건축 항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항목 세 개가 있는데, 그세 개가 이겁니다. 포말데하이더, 포말데하이더, 휘발성 유기물질, 휘발성 유기물질, 톨루엔, 이세 가지입니다. 가나다입니다. 가나다. 건축자재의 포말데하이더, 휘발성 물질, 톨루엔. 자, 건축자재의 이세 가지. 하나다. 11번 문제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12번 마지막 문제 국제협약도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공기 뭐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국가시험으로 출제가 되었다, 되었다. 그렇... 이 정도 수준의 공부는 해야만 문제를 맞힐 수 있겠다.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공기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